네. 자매, 자매들을 같이 해갖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매들이 미래를, 미래를 이렇게 개척해, 개척해 가려고. 그렇죠. 예, 했었어요, 네,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매로서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잘됐고요 어... 시간,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하나 더 해볼게요. 네.